착층 그 시유 편의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이걸로 하시고 나면 차량을 주시면 돼요. 자, 짐을 다 찾고 나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도착했거든요. 짐도 다 찾았고요. 자, 차인제 인계 받았고요. 킬키로수도 236키로 확인되는데 희가저 아, 이제 공항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어, 도착하시기 한3 0분 전쯤에 어, 미리 전화를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만나실지 미리 전화 가자가 오기 때문에 어저로 하실 지를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차를 정차 하시면 어, 발렛 해 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제 도착 층그 시유 편의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차 대행 하시는 분들 요새 많이 어, 키로스나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으신데 보시면 지금 200, 257km 주유가 남았거든요. 요걸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티는 여기 그대로두시면되고요 그리고 바로, 가시면됩니다 엄청 편하죠? 저희 얼마만에 가냐? 한... 1년? v <웃음> 년? 정도. v a 도 Ivan, i v 잘 찾았어. 또두 번째 거. 저기 왔다 요거 무거워 아빠가 할게 수화물을 찾으러 준기를 하고 자 짐을 다 찾고 나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도착했거든요 짐도 다 찾았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차인제 인계 받았고요. 키로 수도 236키로 확인되는데, 저희가 출발할 때 257키로, 230, 한 20키로 정도 차이가 있네요. 왔다 갔다 한 거리 정도 되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 여행 하면서, 어, 그,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요, 주차대행 플랫폼 서비스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어, 여러가지 주차대행들을,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요 주차대행을 제가 제주 갈때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일단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시 도착증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현저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 김포공항을 이용하시면은 그 공식 주차장이 평일에는 2만 원, 그다음 주말에는 3만 원이 이제 부가가 돼요. 그리고 발렛비가 이제 15,000원이 측정이 되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절반 50% 가격이거든요. 평일은 만원 주말은 만5 0 0 0원 그리고 발렛 서비스도 이제 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만약에 뭐 저희처럼 뭐 제주를 뭐 열흘 한달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주차 비용이 공식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은 꽤 많이 나와요. 한 5,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앞에 이제 주행거리가 20km 정도 차이가 나도, 어, 어차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비, 시간, 거리 생각하면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줘요. 건물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생각하면은 저는 상당히 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이제 뭐, 키로수가 뭐, 10kg, 20kg 빠졌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도 하시는데, 뭐, 어차피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차장에서 주차하느라고, 주차 라인도 많이 없는데, 주차하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겨울 같은 데는 막 며칠씩 밖에다가 눈 맞고 이래야 되는데, 지상,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